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대한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예전과 지금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보의 차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예전 같은 경우는 뉴스만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풀과 유튜브 그리고 뭐몇 프로까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최고가 대비 뭐 최저가 대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장기간 아파트를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몇몇 채씩 가지고 있다면 일부 아파트를 파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한 어플과 유튜브, 뉴스, 모든 매체를 통합해서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투자 투기를 했는 분들도 급매물로 내놓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를 급매물로 팔아야 되는 분들도 눈치를 보고 부동산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광고를 내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 관계자 입장 얘기를 들으면은 내부 광고에만 의존해서는 급매물을 그 구입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예전 영상에도 올려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아파트 폭락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아무래도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유튜브의 내용들보다는 쉽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아파트 몇 프로 하락, 마이너스 몇 프로 하락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예전 2007, 8년 9년도보다는 더욱더 급매물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팔아야 될 분들은 계속해서 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보면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면 아파트가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은 그런 뉴스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판단하셔서 어떤 얘기들이 정답인지 어떤 얘기들이 현재 부동산 동향과 맞아 떨어지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뭐 이런 댓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리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금매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매물이 어디까지가 금매물이냐 뭐 그런 얘기들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아파트를 또 팔아야 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 심리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꼭 파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 물론 뭐 5년, 10년 뒤에 오르겠지 그렇다면 그 돈으로 다른 건매물을 구입했다면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투자한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어느 순간 아파트가 이제 주택이 아닌 정말 투자, 투기에 대한 하나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입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렇게 구입했는 것은 기대심리나 아니면 투자심리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팔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FM인데 그렇게 구입을 했는 사례들은 너도 나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뉴스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사면 평생 집을 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반대로 계속해서 유튜브나 언론에서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프로테즈까지몇 프로 하락을 했고 몇억 하락을 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이다, 8천이다, 7천이다.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했는것 대비 마찬가지 하락에 대한 폭도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기다리 보시면 되고요. 뭐 저하고 문의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얘기할 게 크게 없어요. 흘러가는 분위기 동향이 지금 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고 단지 음매물들 그리고 구축 아파트나 아니면 준신축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들 눈치 때문에 부동산에 제대로 오픈을 못하는 사례대로 있고 뒷거래로 해서 금매물들이 일부 거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운 부동산은 항상 자주 다녀보시고 그리고 구입해야 될 동네가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카페에서 따로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팩트는 한번 흘러가는 분위기는 다시 바뀔 수가 없다. 확정적이고 특별하고 엄청나게 뭔가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현 상황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은 뉴스, 2008년도 뉴스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과 아주 흡사하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많은 어플과 많은 유튜브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 마찬가지 명확하게 본인이 알아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기미는 단한 개의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뿐이 없기 때문에 희대심리든 물량이든 아파트 가격이든 경제적인 지표를 보거나 모든 것을 봐도 현재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얘기를 하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든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셨으면 바로 몸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셔서 아무것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예전에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못 모르고 넘이 돈을 벌었다니까 따라가서 결국은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은 경험이 었거나 생각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움직이지 못했는 것들. 지금이라도 움직여서 최소한의 손해만 볼수 있도록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겠지만 더 이상 상승, 하락, 논쟁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락할 뿐이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하시고 구입하셔야 될 분들 마찬가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전체적인 동향을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